이곳은 제가 이제 출연을 하는 모네어 비밀계약 포스터 촬영 현장입니다요. 데스타의 아주 어, 거만한 그런 아이돌 역할이고요. 겉잡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정확히 뮤지컬은 아니지만 이게 새로운 형식의 연극 공연이라서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뮤지컬을 옛날부터 정말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. 너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제가 부응할수 있도록 네 지금 매일매일 앨범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 약간의 수퍼요? 미리 죄송합니다. 미리 미안해요, 앨리스 일은 일이니까. <목소리> 무튼 어... 퍼는이 정도로. 어. 이런 느낌으로 어. 아, 네. 아, 사연을? 아, 이거, 이거 먼저 네,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연지 보면서, 캐시트 보면서 자연스럽게 네 이런 완벽한 저에게도 한 가지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. 진짜 오랜만이다. <목소리> 어제 오랜만에 끝 <목소리> 끝사랑 영상을 <목소리> 오랜만에 봤는데 이러려고 제가 끝사랑 영상을 봤나 봅니다. 아 이번에는 이제 에론의 과거죠. 에론의 어... 숨기고 싶은 과거. 자신감도 없고 그러한. 과거의 역할입니다. <웃음> 저는 저도 숨기고 싶긴 한데 <웃음> 이미 숨기기엔 너무 많은 게 밝혀졌기 때문에 저는 숨기고 싶진 않아요. <웃음> 서울 앉아서, an so... <sesting> 네, 보지만. 어린이집트에 집중이 안 돼. 너무 멋있는. 너무 아이돌. 이미 아이돌이 돼버렸다 메론이든 뭐요 저는 둘이 뭐임마 살면서 이렇게 해보지 못한 이, 이 옷을 입었을 때 저희 모습을 좀 연기를 하면서 하니까 되게 신기했습니다. 자켓 찍을 때랑 느낌이 너무 다르네요. 자켓이나 뭐 화보 찍을 때랑 느낌이 너무 달라서 배우님들도 좀다 뵙진 못했지만 낮에 많이 가니는 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어 주신 우리 많은 배우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앨리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또 연기도 해보고 좋은 기회가 생겨서 무대를 네, 또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고마운 마음만큼 저희가 또 열심히 해서 재밌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네, 여러분